큰 겁니다. 크어! 그... 16만이라고? 어? 뭐... 야 이게 잠깐만요.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고인 특집 녹스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일단, 녹스카행도 성물이 있다, 그죠? 호르세티의 황금 녹기. 자, 뭡니까? 전투 시 자신의 방어력 50%만큼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예, 방어력 50%만큼 공격력이 증가. 그래서 말이죠. 오늘 또 전설님이 출연해주셨습니다. 이걸 또 구현한 분이거든요. 장비가 보면 은 철, 철, 철로 갖추어진 아, 에스카노로 철철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맹철 쓴 거랑 철철철 철, 철쓴 거랑 딜이 비슷하대요 예. 어, 원래 맹철이 훨씬 세야 되잖아 근데 요 성물 때문에 딜이 비슷하대 그러면 철철철 쓰는 게 낫지 그죠? 맹째까지 세지니까 방어력이 높으면서 맹철의 효과까지 낸다 요 정도거든요 어 그렇지만 고인특집은 고인특집이라는 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어떻게 될런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은 요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요 오랜만에 쿄처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다 성물이 있는 패서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체스카 역의 고인특집이라니 기다렸다고. 자, 봅시다. 아, 오케이. 자, 일단 제가 설명서를 지금 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면 그래도 고인특집 치고는 좀 어, 느낌있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일단 점화가 많이 들어갔구요. 어, 점화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죠? 크루월슨하고 엘레강스 블록 쿠어 찍어뿌고 그 다음에 공멸로 점화에다가 추가되면 집니다 그, 좋아! 8만 7천이요 어? 나쁘지 않은데? 금겁니다크어 음, 그, 그, 그, 16만이라고? 어? 뭐. 야 이게 잠깐만요 체스카 형 체스카 형 그러고 보니까 요즘 베스타가 까불누드 베스타니 속력이잖아 이 자세가 체스카 형이 옛날부터 속력 킬러였어 와 이게 이정도들이 나온다고요? 와 철철철이다 보니까 맷집도 지금 맷집? 맷집? 나쁘지 않아요? 피보세요 예 잠깐만요 이게 체스 가형이라고 네, 일단 스탯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 오, 공격력은 3만, 32,000. 3만 32,000. 3만 철철철로 이제 방어력 올라간 게올라 어, 공격력이 전환이 됐고, 방어력은 12,000 정도입니다. 지금 반갑을 당해서 이런 거고요. 어, 일단, 크루얼선 파크닥, 파크닥, 파크닥 가보도록 할게요. 크루얼선 팍! 94,000. 크루얼선이 94,000. 갑니다! 13만! 역속이다, 이거. 그런 거 말고. 야, 역속이다. 야, 이거 역속 아니었으면 끝났는데. 아, 역속이다. 어. 야, 야 선를화났겠선배선 미안하다. 야, 잠깐. 좀, 화뭐 하는지 봐봐. 아, 미안해요. 이야. 자, 방금 절마가 공부를, 공격, 아, 아, 아, 필살기 사용 불가를 걸었는데, 우리 체스카 형 면역, 오, 정하는 건 납니다. 이러면서. 너무 오랜만에 써서 체스카 형 개성을 내 기억이 안 난다. 아, 필살기 개지 같이 찼을 때 맞다. 버프, 디버프 다 면역이지. 심, 버프도 거절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요렇게 갈게요 음... 어... 어, 한놈 찌그뿌고요 그 다음 니는좀 죽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팡! 이게 당신의 아, 세상 앱입니까 빡! 69만 69만 맞나? 최! 와 10만! 불 붙이려고 했는데 10만? 캬! 14만 그야 중... 이성 이게... 게한 방이 막 15만씩 정도 터진다는 거는 이거는 이 형님이 고인치고는 이게 너무... 아니 고인치고는 형님 너무 잘 치시는데요 자 갑니다 와 끝났나? 15만 5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뭔데? 심지어 지금 이 형님 철철철 해가지고 방어력도 좋은 상태에요 아니 잠깐만 이거 패서가 패서 성물까지 발동시키면 더치린 티를 보고 말겠는데? 어, 그거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와 이게 이게 성물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물론 그렇다고 뭐 체스카 성물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제, 마, 만들어야 되는 좋은 애들 많지? 그러니까 함부로 막 따라하지 마시고, 한 번, 막걸지 구경이나 해보시죠. 풀 붙이고, 찌그뿌고, 공멸 이거 아니야? 자, 역속이긴 합니다, 이번에. 최! 75,000. 그... 추워! 엘레강스! 와! 118,000인데요?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첫턴 설상이 이게 고인 특집이 맞나? 고인, 고이... 고인특집이라 하기엔 너무나 잘 치시는데? 하 와... 좋아요. 어, 예. 신스카이님을 막 패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암멜과 피델리 두 명이다. 이게 조금, 조금 긴장이 되는 부분이구요. 음, 이렇게. 아, 요렇게. 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하여 카드가 잘 합쳐지는 쪽으로 갔고, 쭝쭝쭝, 5만 3천. 쳐봐라! 17만 9천. 추워! 10만. 아, 자, 안멸 못죽였고요 지금. 자, 이번에 좀패가좀막잘 뜨고 있진 않거든요. 엘레강스 블로가막 뜨고 해야 되는데, 어머나, 잠깐만. 아하! 요렇게, 아이고. 아크당, 아크당, 가하. 이게 실제로 이게 현실이지.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았다고. 나쁘지 않았다고. 이게 보니까, 그 다음 딜러, 뭐, 암멜이라는 거 자를 때딱끊어서해야 돼. 어, 약간 패가 좀잘때야 돼. 엘레강스 블로그 좀잘 뜨면 끊어지는데, 어, 무으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암멜 잡을 때, 그 때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자, 일단 처음 출발은 좋거든? 어, 큰터로 들어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어 근타를 들있다그못뭐 죽일까 했거든요. 일단은 암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쳇, 뽀! 저 크다. 저거세 개. 자육아 육만 오천. 큽니다. 십만. 자 잡자. 팍팍. 잡. 와 이게. 아 여기 여기 이제 아야 암멜이 잘안 죽네. 아.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자, 엘레강스 블로두 장, 두 장. 이 정도면은 어떤 시나리오를 할수 있겠냐면, 아하, 아하. 팍! 여기서 안멜이 끝나지 않았을까? 안멜 피가 37,000. 끝났고, 끝났고, 내가 보기에. 어, 쭝쭝쭝, 팍! 하다까지. 요렇게 가봅시다. 갑시다. 이렇게. 처 처방을 라 자, 이제, 이제 아빠지고요안메라 자, 알아차렸나? 뚱뚱! 쭉쭉쭉! 자, 근데 점마가 근타가 들어있어서 중복으로 때리면 안 되고. 빡! 하 139,000. 자. 자, 마무루야. 이제 체크메이트다. 니, 니가 얘를 죽일 수 있겠나? 와, 맷집 보세요, 얘. 쳤스가요집 나쁘지 않지, 지금? 어, 잠깐만!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맷집이? 맷집 맨집 꽤 괜찮죠, 지금? 느낌. 그래 니가 근탈하그 들어있어 까다로워서 찍어버릴게요 찍어버리고 이 친구는 엘레강스하게 찍어버리기보다 일단 찍어버리고 아 두방 찍자 아 어,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건안깼다 <목소리> 카키당 <목소리> 이게 당신의 최선이냐고 인마 71만 천터집보고 있습니다 저시선만 진짜 겁미러 <목소리> 카키당마 <웃음> 야하하하하하 <웃음> 이거 시바룩 채스코 형님이었자 이말이야 어... <웃음> 자또 갑니다 불 하나 더 붙이고 8만 8천 자 역속이지만 추억 12만 2천 팍팍 먹어라 자스카 임마 어? <웃음> 고인 특집 치고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어,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베스타가 나왔습니다. 베스타야 일단 근털에 있나 보고. 근털은 아니지. 자, 페스타에 들어갈게. 불 붙이고, 추억. 야, 이거 딜좀 넘칠 것 같은데. 요걸로 칠게요. 요걸로. 어, 요걸로 가겠습니다. 촥! 자, 73,000. 2승 갑니다. 추억1 2 9 0 0 팍팍! 축축축! 3 0 0 깔끔하겠다, 이거. 어? 딜개선 깔끔했니? 자 좋아요 아요 다음 우리 체스카인 패가 중요한데 안 떴다 이거죠 어? 어? 야 이거 잠깐만 조금 아이고 저 안매를 저지를 못하면 좀 위험하더라고 안매리 이제 날뛰기 시작하면 안매라아안매리이 자석 봐라 진짜 키를 못딸것 같으면 요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필살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아, 먼저 만들자. 그래서 다음 턴에, 패가잘 뜨면, 성물발로, 오, 쉽구만! 쉽구만! 자, 우세속인데다가 필살기 계지가져고 이제 분쇄 피해 더 높아지고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체스카 형 딜이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가 뭐 필살기 만들어서 우리 위협한다? 삭제, 임마. 삭제시키도록 하고요 앙, 앙. 자, 죽었세요 자, 요번에 이제,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켜 자, 요번에 이제, 우리 채스카이님, 공, 공격 관리 25%까지 받아가지고, 공격이 3만 4천, 방어력 2만 2천. 이야, 나쁘지 않아요. 고인특집 치고, 불 붙이고, 어, 찍어 보겠습니다. 어, 필살기 안 써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성물 발동 상태에서, 툭 10만. 우리 10만. 갑니다! 촥! 19만 4천! 됐나? 팍! 16만 3천까지! 어? 야 누가 고인특집이라고 그랬어? 어? 내가 그랬구나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히 고인은 고인이니까 예, 예. 지금 메타에서나 메타에서는 고인이다 어, 제습관은 고인이긴 하지만 어, 무시 못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고 자, 성물 발동된 상태에서 공격관련 2 5 증가 상태에서 이거 한번 찍는 거 보여 드려야겠지? 되그지 앞으로 하나 더 붙이고 찍었으면 좋겠는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아, 이게 역속이라서 좀 아깝긴 하다. 자, 자, 으어, 빡! 82만 활짝. 오케이. 여기 어. 또 제가 제보 받은 부분으로는 이게 100만 넘게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어. 자, 오늘의 고인특집 마지막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좀 멋있어 보이고, 오, 킹능석 있는데, 같은 그 생각이 들지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고인득집은 따라하지 말고, 와, 그냥 추억의 어, 뽕맛을 느끼시길 바라. 오, 뭐 3347이라고? 야, 개쌉됐다 후턴이다. 이봐여러분들 따라하지 말라고, 또 마지막 판은 또 이렇게, 어? 아니, 현실적인 판이 나온다. 어떡하지, 이거? 아하. 아하, 요거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자 그게 뭐야에다가 도발이다 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우리 패서 쪽 필살기 준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업어 들어갈게요 쭈쭈쭈. 자 버프 사용 금지 이성 이상 사용 금지 어, 들어가게 됐고요 어? 우리 벌써 성물 발동 됐어요 패서 성물 발동 자또 반격 잡거든요 그게 뭐야 또 있구나 아또 있고. 오, 보라. 그렇다면 말이죠. 또안 칠래요. 또 치면 안될것 같아요. 치면 그냥 손인것 같고. 이렇게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필살기 받았고요. 켰고. 자, 우리 공간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와, 점화 엄청 많았었는데. 지압부네. 지압보고 있고요. 아, 오케이. 사람인가? 어, 판단이, 되... 어, 와, 이거까지 필가 가셔서, 어, 플레이가 좋으신데? 자, 이게 필살기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전만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어, 죽이려면, 자, 그게 뭐야. 없을 때한 번, 엘레강스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촵! 7만. 역시 다단하네 갑니다! 팍! 10만! 자, 형님, 힘내세요! 팍!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야, 야, 이게, 야, 이게, 야, 이, 이, 이 4대 천사들이 잡으면 플레이 지금 좋은 거 보이지? 지금 내가 보 사람일 수 있거든. 야, 이거 지금 나쁘지 않다, 지금. 나쁘지 않대. 어?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해. 뭐 지금 합치면서, 어설프게 암치고 합치면서 지금 필살기를 더 확실히 만드셨거든요. 와, 도발 딱 하면서 필살기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한장더 있었으면 이거 막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아, 못 막습니다. 예, 거. 못 막아요. 하나는 일단 막아보도록 하고, 아, 팍, 팍, 팍! 자, 이성으로, 헉, 팍, 팍, 팍! 아, 아깝다. 딱 죽을 뻔 했는데, 아, 정말 취기 붙으면 그래도 좀 해볼만해지는데, 아, 아, 아, 아 개삽됐네. 아, 이게 또 연반이 또, 우리 필살기 게이지 많을 때를 해서 우리 아하, 아, 우리 체스카를 죽이네요. 알고 있으시네. 이, 이 사람 맞으신 것 같고. 어, 체스카 가고요 아, 우리 차단 다 들어왔습니다. 차단 다 들어왔고. 아하, 이게, 자하, 세상에. 어, 사람 안 나쁘네. 그것도 후턴, 후턴 상태고. 아... 음, 씁쓸하네 그래도 우리 체스카 형 오늘 멋있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